지금은 주식으로 돈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도 10년 전쯤에는 모아두었던 4년치 월급으로 주식 투자를 한적 있다. 당시 주변에 주식 공부를 많이 한 동료가 종목 하나를 추천해 주었고 사자마자 가격이 올랐다. 이래서 주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잠시 기뻤다. 하지만 얼마 못가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지고 있는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누군가 알려주는 정보로 혹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잠시 돈을 벌수 있겠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예고된 재앙이었고 다시 악착같이 살아가고자라는 다짐 속에 가족 중한 명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 신형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줬다.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내게 용기도 북돋아 주었다. 난 결심하고 이후로 들어오는 월급을 다시 1년 정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주식 끊기가 정말 마약이나 도박 끊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난그 순간에는 몰랐다. 돈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엔 우량주만 하면 괜찮겠지.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 바닥으로 들어왔다. 결국 이전에 손실본 것을 만회하자는 마음에 다시 급등주 및 테마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엔 나중에는 스탑론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스탑론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 비율이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자동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 받는 월급에서 카드값을 제외하고는 그 반대 매매를 메꾸기 위해 매번 돈을 넣었다. 급등주나 테마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종목을 바꾸다 보면 이 스스로도 만만치가 않다. 난 거기에 스탑론을 이용하여서 모바일상으로는 종목 변경이 안되어 유선상으로만 종목을 변경하기에 수수료가 엄청났다. 이미 두 번째 주식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식 중독 현상이 있었지만 훗날에는 주식 중독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주식 중독 현상에 빠지면 먼저 생활 패턴이 완전 깨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신나간 사람,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누가 나에게 얘기해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계속 딴 생각만 하기 일쑤이다. 그렇게 점점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려나 그런 생각에 소개팅을 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 행복했다. 나에게 돈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2012년 대선 테마에 투자하면서 나름 수익률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올해에는 나의 주식 인생에서 한방이 오려나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0월부터인가에서 줄줄이 대선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엔 스탁론의 최소 담율이내 월급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았다. 결국은 난 또다시 모든 나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3년째 연애를 이어가던 여자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년에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고 얘기했다.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난 여자친구와의 얘기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는 나에게 종종 어디 다른 생각에 빠진 사람 같다면서 얘기에 집중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였었다. 다른 연인들은 만나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만 난 그러질 못했다. 아마 난또 내일 어떤 주식이 급등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정말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어서 결국 이건 여자친구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자신이 없어서 핸드폰 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슬퍼할까 난 계속 눈물이 났다. 그때는 이별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남아있던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다. 친형에게 난또 모든 것을 고백을 하였다. 정말 가족이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었다. 형은 카드비지랑 대출에 부족한 돈부터 처리하라고 돈을 일부 건네주었다. 빨리 만회하려고 작년에 받았던 마이너스 통장과 스탕론 대출건을 해결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하였다. 사랑했던 여자친구도 떠나보내게 되고 난 정말 알거제가 되었다. 정말 성실히 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현대판 누비 문서인 카드명세서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당시 각종 커뮤니티 실패담에 있는 글들을 정말 모조리 읽어보았다. 주식 이외의 옵션에 손댔다가 업대의큰 손실을 보고 신용불량자가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간 알바 주말 알바 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하신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60대 되신 어느 어르신께서는 옵션으로 손실이 너무 커서 자직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분도 계셨다. 전 국민이 주식 실패담을 겪고 있는 듯 보였다. 내 나이 30대 초반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었고 결국 난 당장 은행부터 가기로 결정했다. 매월 생활비는 30만원 이내에서 쓰고 남는 금액은 모두 매월 정기예금을 통장을 만들고 야간 주말 가를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방 인생이 아닌 알마비로 시급 5천원을 받더라도 휘땀 흘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나만 바라본 전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에 계속 눈물이 나지만 뉴스를 보니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야간에도 주말에도 과외 아르바이트 등 노력하여 4년 동안 1억 6천을 모았다는 뉴스를 보았고 비록 그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한풀이가 아닌 미친 듯이 성실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3년을 살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실한 남자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살던 어느 날 그녀와 정말 우연히 백화점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빚을 갖고 있던 나의 모습은 촬영하기 짝이 없었고 그녀는 더욱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자신 없게 고개를 떨군 채로 모른 척 지나가려는 그때 그녀가 내 옷자락을 잡아주었다. 왜 모르는 척 지나가냐며 잠깐 시간 있으면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뒷꿈 무늬만 졸졸조아 백화점 내네 카페에 둘은 어색하게 앉아서 있었고 그녀의 첫 마디에서부터 이야기는 흘러갔다. 어머님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러 왔다며 잘 지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하였고 그녀의 속은 여전히 따뜻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었고 자연스럽게 안녕을 구했다. 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가 식히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였고 어디선가 꽃을 급하게 샀다. 그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숨이 터질 정도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린다고 널 만나는 동안 내 형편없는 능력에 이런 선물조차 못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 그녀는 웃으면서 내게 말하였다 아직 오빠 좋아하는데 나는 하루도 잊은 적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오빠도 날 아직 생각하고 있어 누가 만들어준 각본이라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었다. 나는 주식으로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식은 날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다시 만나게 된 그녀와는 1년 만에 결혼에 고리하게 되었고, 재작년에 아이를 가져 내게는 지금 두살 딸아이가 있다. 지금도 바르게 살자. 똑바로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를 되뇌이며 그날을 회상하여 마음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다짐하고 있다. 비록 주식이라는 꿈을 쫓아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저에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 돈의 노예가 아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우중충한 하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마음만은 홀가분하네요. 주식에서 이르신 모든 분들 모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